텐디 베스입니다. 팀포에서 피해량 수치를 보이도록 설정이 되면 이와 같이 공격시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알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설정을 해두지 않았다면 여기 고급 설정에 피해량 수치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 보이죠? 피해를 가한적위에 피해량 수치 표기를 눌러서 활성화 해주세요. 하지만 이조차도 공격할시에 피해량만 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어느 정도의 피해량을 입히는지 알수 없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명령어는 바로 적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 계산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설명해드릴 것은 컴픽입니다 명령어를 콘솔에 입력하시는 건 다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컴팩들은 이 명령어들을 묶어둔 명령어 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여기다가 그 명령어를 적어두기만 하면 게임을 키기만 하더라도 미리 쳐준다는 것이죠 물론 게임을 키기 전부터 써놔야 작동이 되는 명령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만 제가 오늘 설명하자 하는 것은 피해량 수치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피해량 세트는 이처럼 반발적으로 데미지가 표시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95, 98, 96처럼 제가 직접 때리는 이 피해량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스카카 같은 샷한 계열의 무기에는 큰 단점이 없지만 파이로와 엔지 같은 연발성 공격에는 어느 정도 피해를 주었는지 봐야하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컴픽을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팀 화면입니다. 여기서 속성 들어가신 다음에 로컬 파일 로컬 컨텐츠 폴더보기로 팀포트를 설치한 폴더로 가줍니다. 그러면은 tf 폴더 그리고 cfg 즉 c o 폴더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오토 t o 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c o 이나 불러와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신 뒤에 이름을 autoexec.cfg로 바꿔주세요. 물론 이미 있는 분들은 이 아래쪽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모장으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이 보시면 저는 지금 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다양한 바인드들이 써져 있는데 지워주셔도 되고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어둔 이 명령어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허드 컴뱃 텍스트 배칭 원은 지금까지 준 피해량을 더해줄 것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이 아래쪽에 허드 컴뱃 텍스트 배칭 윈도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길이 동안 그 피해량을 측정할 것인지를 뜻하는 겁니다. 취대치가 2로 되었기 었 때문에 저는 2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픽을 설치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팀포트를 재실행해 주세요. 컴픽을 적용한 화면입니다. 이제부터는 공격을 했을 때 위에 제가 아까 가한 피해량이 주목된 값이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써 더욱더 정확한 피해량을 얼마나 줬는지 볼수 있는 기회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컴픽을 설치한 뒤에화면의 상단에는 중첩된 피해량이 그리고 허드 위에는 제가 방금 준 피해량이 표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와 같이 두명 이상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중첩 피해량이 나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점은 사용에 유의해 줄게요. 자 오늘은 정말 간단한 컴픽 조경법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사용이 되시길 바라며 즐거운 팀퍼트리스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샌디 베이스였습니다.